치원지방법원 2020타경1648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587의 3왜 이제 5필지인데 587의 5, 588, 588의 7, 8, 9 이렇게 전부 6필지입니다. 6필지인데 보면은 전부 집을 갖다가 갖다 짓다가 뭐 마른 상황입니다. 그 유치권도 이제 4억 4,200만 원이 있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 세채 있네요. 1, 2에서 3번까지. 한 집에 2 5 0평방미터 평균해서 7 5 0평방미터 건물이 있습니다. 225평 정도의 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뭘 따져봐야 됩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따져야 되겠죠. 근데 2 0은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현농협의 근저당권 설정은 2006년 5월 18일인데, 지상권은 2001년 9월 17일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지상권 인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모현농협에서 팔리면은, 이걸 갖다가 지상권을 말소해주겠다는 동의서가 들어와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감정이 23억 1,660만 2천 원이고,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16억 2,100, 62만 천 원입니다. 땅이 이제 3,355평가입니다. 니까약 그러니까 1,015평 정도 되죠. 건물 세 동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물 세 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 건물이 세 동은 어떻게 올 거예요? 일단 철거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문화가 뭐 가지면 되겠죠. 철거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있냐 없냐 하면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이 2018년경에 건물의 건축을 이제 시작했는데, 건축허가 받은 날착공계 제출한 이런 날들이 군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최초의 지상권 설정일이 2001년 9월 17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토지에 아무 건축행위가 없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이제 없다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애는 소장을 원장님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소장 원고 경락인 피고 1, 피고 2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3 건물 및 구조물 750평방미터를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21년 12월 10일부터 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482만 5천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사실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귀원 2020 타경 1648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매각이 진행 중 이에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2021년 12월 10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여 정당한 원시 취득자가 되었습니다. 피고 1, 2는 별지 목록 지상의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회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1에서 3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가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1토지 소유자로 1987년 10월 23일 별지목록기재 1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경에 별지목록기재 1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과 착공계를 제출한 일자 등이 군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사이트다음 스카이뷰를 보면 별지목록기재 1토지의 최초지상권설정일이 2001년 9월 17일인데 이때는이 토지에 아무 건축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날 이전에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사항이 일체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나 필지목록기재 1토지의 최초의 건재당권 설정과 지상권 설정된 2001년 9월 17일에는 전혀 건축행위가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통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자에 의하여 그 지상권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관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조적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 2004, 6월 11일 선고, 2004-13533 판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의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는 2001년 9월 17일 모현 농업에, 농업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지상권과 건재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의 건축 공사를 2018년 경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할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피고의 부당이득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원감정평가액은 23억 1 6 6 0 12,000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근무를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위에 존치함으로 연간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2.5%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누렸다고 하여도 그 금액은 연간 5,790만 원이므로 매월로는 482만 5천원이므로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배상하여야 할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원고는 차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소장에서? 소장에 뭐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빠진는지 혹시 보면 아시겠어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빠졌을까요? 피고 2에 대한 회거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유치권자에 대한 대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고위에 대한 대거도 해야 된다. 대거도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끝머리 이 사건의 팁을 봅시다. 다섯 필지토지의공시지가가쑥날쑥하지만은 이 공시지가 집을 지으면은 전부 같은 가격이 되죠. 현재 이제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공시지가는 15억이 넘게 됩니다.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 건물이죠. 약 200평 있고 2018년에 입주한 약 30평의 단독주택이 있으나 이 건축물은 전부 그냥 돈안 내고 낙찰인의 소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싸게 사가지고 또그 수익이 생기고, 건물을 걷어 얻어가지고 또 수익이 생긴다.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